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8월 25일자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업데이트라고 해도 변경점이 거의 없어서 그냥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우선 콘텐츠 개선 사항으로는 고물상 NPC가 주민회가 전 지역에 다 이제 배치가 된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특정 지역에만 있고 일부 지역에는 없어갖고. 폐지가 일부 지역에만 이제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한번, 한번 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이니스테르도 원래는 폐지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청소포대 수집가 이렇게 해서 고물상에가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자파상인이 일동에 판매를 하고요, 청소포대는. 등짐들 보면은 등짐 중에 이렇게 상태가 있잖아요. 상태가 지금 요거는 표준 보통 보통 폐패어 이렇게 폐함이된 애들만 청소포대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가까이 가면은 여기 G버튼으로 청소포대 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등짐 형태로 획득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들고 와서 얘한테 갖다 파는 거예요. 어 노동력은 70을 소모하고 어, 30레벨 이상부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사 숙련도에 영향을 받는 거라 제가 장사가 만숙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42 노동력이 소모됐어요. 42 노동력이 소모돼서 어, 4골드를 획득했으니까 그냥 주머니 까는 정도는 얼추 되네요. 어. 주머니 까는 정도는 얼추 되고, 업적이 있어갖고, 어, 업적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생활의 달성 들어가 보면은, 3페이지에, 이렇게 청소포대, 천 개를 파는 거를, 업적이 있고요이 업적 왈, 완료하면은, 칭호랑, 이렇게 인장, 어, 뭐, 요런 거 받을 수가 있네요. 요거를, 천번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좀더 깨끗해질 테고 그럼. 자 이번에 하는 이벤트는 저 하늘 위로 점프라는 이벤트고요. 딱 봐도 뭐 자동차 타고 레일 달리다가 점프를 해갖고 <웃음> 어디 작지 않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벤트예요. 음 참여 방법을 볼까요 어, 신기루 섬에 입장을 해서 n p c 한테 퀘스트를 받고 차 소환해서 어 레일 달리다가 어, 멀리 점프하면은 된대요 낙하 지점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제 보상을 준다고 하고 자동차는 두 종류가 있네요 야타는 기본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요 페피는 기본속도가 느린데 점프하기가 적합하다고 하네요 뭐 레일에서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 차가 박살나니까 퀘스트 포기하고 다시 받아서 다시 퀘스트를 진행해 달라고 하고요 음... 요거는 낙하 지점에 따라서 보상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 중요한 보상 어, 보상은 풀장 요거 240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꾸미 모 어디 보자 꾸미 모 어디 보자 그냥 어음역캐는좀 음... 음. 귀여 그래도 귀여운데 어, 남 남캐는 이거 뭐야 <웃음> 아이 뭐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닌가 이거 이거 분석품상의 그그어그옷 초록색으로 염색해놓은 것 같은데? 어. 쉬... 뭐, 그냥 다른 보상들은 그냥 기존에 이제 줬던 것들이랑 비슷하네요. 뭐, 장비 성장을 위한 거면은 행돌이나 명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초승돌 강화서 뭐 명예로운 기억의 증명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아키네스북 요것도 이제 마지막 주차에요, 이번 주가. 25일부터 9월 1일까지. 4주차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물의 신이요 요거 보니까 딱, 딱 보니까 그거죠? 그 팔로스 상점 리셋, 이거 하는 거, 다시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걸로 순임에겨서 50명 하는 것 같은데? <웃음> 아닐 수도 있어요. <웃음> 어,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럼 한번 이벤트를 참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신기루 섬에 입장을 하고 딱 정면에 보이는 저 탈로 들어가면 되네요. 와 벌써 사람이 많네. 자 여기 NPC한테 퀘스트도 받고 그러면은 화방이두 개가 생겼는데 어떤 걸 소환해볼까? 을 쉬운 거 야타가 쉽다고 하니까 야타로 한번 해볼까? 아, 구슬 중첩에 따라서 단계가 있구나. 자, 올라가 봅시다. 부롱부롱. 옛날에도 했었던 건데. 제가 이거를 엄청 싫어요. 이거랑 빗자루 타고 날아가는 거 있어요. 이벤트 맨날 하는 거. 두 개, 두개더 겁나 싫어.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어, 저 친구. 지그들었다. <웃음> 어. 어, 내 잘못 아니다 어어, 은 <웃음> 어, 안전 운행 해야지 이렇게 천천히 빨리 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잠깐만 뭔데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이건 뭔데? <웃음> 어이씨 다시 받아 아유. 음. 예전에도 이래갖고 제가 이거 열받아갖고 안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그럴 것 같은데. <웃음> 야! 비켜, 비켜, 비켜, 어, 비켜!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야! 야! <웃음>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지. <웃음>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어 들어갔는데 그래도 아닌가 아니야 난리났네 저기 쓰러지고 <웃음> 난리났네 난리났어 난리났네 오른쪽 가봐야겠네 아 이번 쪽 이번 오른쪽으로 야,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웃음> 비켜 <웃음> 자, 이렇게 구슬안어 가면서. 이렇게 안 따라 가면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 여기, 여기만 가면 차가 굴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깨라는 건데. 아니. 아니, 아니, 차가 이렇게. 어. 야. 어, 됐다. 어. 어. 얘한테 완료를 하고, 열쇠를 받아서, 어, 이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제가 볼때는 저는 이거 두번 다시 안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두번 다시 안할것 같아요 뒤어까지도 못했어요 봐봐 <웃음> <더 막. 웃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웃음> 진짜 너, 너무 싫어 저저 저 이벤트 너무 싫어요 그리고 혹시 이벤트 진행하는 팁 같은 거 있으시면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그거 보고 좀 배우게. <웃음> 자, 영상 어,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음,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